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범스 골프 이경범 프로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여태까지 듣던 이야기에 반대되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바로 클럽을 끌고 들어오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거리를 늘리기 위해서 공을 눌러치기 위해서 캐스팅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클럽을 끌고 들어오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근데 그로 인해서 가져오는 나쁜 동작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훨씬 더 볼을 편하게 치기 위해서 훨씬 더 볼을 안정적으로 치기 위해서 훨씬 더 탑볼을 없애고 볼을 높게 띄우면서 치기 위해서 오늘은 클럽을 끌고 들어오지 말고 던져내면서 몸에서 멀어지면서 가져오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볼을 칠때 아이언샷을 배울 때 많이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볼을 끌고 들어와야 된다 여기서 클럽을 끌고 들어와야 된다 자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옆으로 횡으로 이렇게 가져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첫번 이렇게 됐을 때 잘못된 동작이 어떤 게 있냐? 자, 첫 번째 가져오면서 오른쪽이 지나치게 굽으면서 오른쪽 어깨가 지나치게 떨어져요 그러면서 볼을 임팩트를 손목으로 밖에 못 가져 나가고 클럽을 던져내지 못하고 붙잡은 상태에서 이렇게 돌아요 그러면서 당연히 몸이 뒤집어지는 임팩트가 굉장히 쉽게 나오겠죠? 그렇게 된다면 라 지금 같은 스윙 모션이 나올 거예요. 이렇게 오른팔이 굽은 상태에서 몸이 뒤집어지면서 공을 치면서 볼에 제대로 된 힘을 전달을 하지를 못하고 손목으로 타이밍을 맞춰서 공을 쳐야 되는 당연히 임팩트 때 공도 못 보겠죠? 이런 잘못된 스윙 방법이 나오게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는 하기 싫으니까 또 몸은 높게 유지해. 몸을 높게 유지한 상태에서 팔을 끌고 당기려니까 이렇게 끌고 들어와요. 자, 이게 이쪽에서 볼 때는 그렇게 크게 차이가 안 나겠지만, 자, 지금 상태에서 보시면 백스윙 간 상태에서 이렇게 끌고 들어와요. 자, 그럼 클럽은 인사이드로 들어오질 못하고 무조건 아웃사이드로 들어오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렇게 된다면 너무나 당연하게 깎아치는 스윙 혹은 덮어 치는 스윙이 나오겠죠. 그러면서 정면에서 보시면은. 백스윙 갔다가 지나치게 높게 끌고 들어오다 보니까 정확한 컨택을 만들어내질 못하고 아무리 손목을 써도 공을 탑볼로 컨택을 할 수밖에 없게 돼요 물론 탑볼이 뒤땅보다는 굉장히 좋아요 다만 탑볼도 적당하게 탑볼을 쳐야지 이렇게 치신다면 은 탑볼을 내면서도 거리를 거진 뒤땅처럼 10m, 20m밖에 못 보내는 그런 샷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자 그럼 이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넓게 들어와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셋업을 잡았을 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볼과 명치와의 간격, 클럽 헤드와 명치와의 간격, 그리고 손과 명치와의 간격, 이렇게 두 가지의 간격이 있어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가 백스윙을 갔을 때, 테이크 백 구간에서는 가급적이면 이 간격이 두 개가 다 지켜지는 게 좋고, 코킹을 올라갔을 때는 당연히 헤드와 명치와의 간격은 좁아지겠죠. 손목을 꺾으니까. 다만, 손과 명치와의 간격은 왼팔이 곧게 뻗어져 있다라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넓겠죠. 자, 이때, 헤드와 명치와의 간격이 이렇게 좁아지더라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손과 명치와의 간격은 넓어요 넓어요 그러면서 헤드와 명치와의 간격은 굉장히 좁아지게 되죠 이렇게 들어온다면 굉장히 완만한 다운블로의 컨택을 만들어내게 되면서 어퍼블로우는 아니에요. 캐스팅은 아니니까 손목은 꺾여있는 상태, 그 상태에서 팔이 뻗어진 상태 어디로? 옆쪽으로가 아니라 뒤쪽으로, 아래쪽으로 간격을 유지한 상태에서 회전을 한다면 임팩트 때 우리가 명치가 공을 바라보고 있는 것, 눈이 공을 바라보고 있는게 굉장히 쉽게 나오게 돼요, 지금처럼 그렇게 되면서 훨씬 편안하게 컨택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되고 훨씬 더 편안하게 공을 칠수 있게 되고 방금 것도 약간 탑볼이었어요, 근데 거리가 갈게다 나오죠 방금 친게 155m 같네요, 굴러가는 것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손과 명치와의 간격, 헤드는 크게 신경쓰지 마시고 손과 명치와의 간격이 넓은 상태에서 백스윙, 다시 다운스윙 때도 넓게 그 상태에서 몸을 회전 그렇게 된다면 너무나 쉽게 정타의 컨택을 편안하게 가져갈 수 있겠죠 그렇게 된다면 탄도도 굉장히 편하게 확보가 되고요 정타가 난게 지금 160m가 걷거든요 거리 차이는 탑볼이 났을 때와 정타가 났을 때가 5m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타포를 치더라도 이런식의 타포를 쳐야 돼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넓게 유지했을 때 손목까지 풀려버린다면은 뒤땅이 나오겠죠? 이렇게. 자, 그럼 손목각 유지는 어떻게 하냐? 바로 코킹의 방향이에요. 우리가 서업 잡고 백스윙을 간 상태에서 코킹을 위로 한다? 그럼 여기가 이렇게 꺾이면서 다시 풀리기가 굉장히 쉬워요. 자, 근데 우리가 백스윙 간 상태에서 코킹을 뒤로 해요. 그렇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간격은 굉장히 넓게 유지가 되고, 손등이 펴진 상태에서 손목이 꺾여 있고, 오른손등이 완벽하게 죽어 있어요, 이렇게. 자, 그럼 이 상태에서는 클럽을 이렇게 떨어뜨리기가 직접 몸으로 한번 해보시면 다를 거예요. 떨어뜨리기가 훨씬 편해요. 자, 그렇게 된다면 지금 손목은 꺾여 있고, 손과 명치와의 간격은 넓죠. 이렇게 된다면 정확한 컨택이 훨씬 더 쉽게 나오게 됩니다. 원심력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손목이 풀려서 임팩트가 나올 거고요. 자 근데 이거를 이렇게 오른손을 살려놓고 왼손을 죽인 상태에서 백스윙 탑을 만드신다면 클럽을 아래쪽으로 떨어뜨릴 때 클럽이 이렇게 손목까지 같이 풀리는 게 눈에 되게 쉽게 보여요 그렇게 된다면 회전을 했을 때 지금처럼 뒷땅이 굉장히 편하게 나오겠죠 최대한 하지 말아야 될 컨택이 바로 뒷땅입니다 자, 우리는 매번 같은 컨택을 매번 정타를 칠 수는 없어요 최대한 컨택을 일관적있게 가져가는 게 좋고 어차피 미스가 날 거면 은 베이스를 탑볼로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스윙을 만들기 시작해야지 정타가 났을 때는 제 거리를 다 가고 약간 미스가 나서 탑볼이 났을 때는 거리가 아주 약간 줄어들게 5m? 10m? 이 안에서 문제가 해결이 되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간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손과 명치와의 이 간격 이 간격이 유리된 상태로 백스윙, 유리된 상태로 다운스윙 우리가 똑딱이를 배울 때 이렇게 가서 끌어 당겨서 보내는 이런 동작을 하지는 않죠 똑딱이 때의 구간이 그대로 임팩트 때 유지가 될수 있게 간격이 넓게 간격이 넓게 그 상태에서 똑딱이 모양으로 임팩트 구간을 지나가주는 이런 안정적인 공간이 넓은 이쪽 공간을 넓게 하기 위해서 이쪽을 죽여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똑같이 큰 원을 만들기 위해서 이쪽 공간을 넓게 들어올 때도 넓게 그러면 은 자연스럽게 나갈 때도 넓어지는 헤드 기준의 공간이 아닌 손 기준의 공간으로 여기서, 여기까지의 공간이 가급적 동일하게 나오게 이쪽은 좁고, 이쪽은 넓은 이런 공간은 컨택을 만들기가 굉장히 어렵고 설령 만든다고 하더라도 일관성 있게 만들기가 굉장히 어려운 방법이니까 최대한 공간이 넓게 만들어진 상태에서 이렇게 넘어가서 다시 들어올 때도 넓게 들어와서 넓은 임팩트로 가져가신다면 스윙 아크 자체가 커지기 때문에 조금 더 빠른 스피드를 더욱더 쉽게 낼 수가 있고 손목의 사용량이 적어지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정적인 스윙을 만들 수 있고 이 공간이 좁아지면 그 좁아진 공간을 손목의 사용이나 몸의 높낮이 조절로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몸의 높낮이 조절을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정된 일관성 있는 컨택을 더 쉽게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겠 그렇기 때문에 지나치게 끌고 들어오려고만 하지 말고 특히 옆으로 끌고 들어오는 거 가급적이면 자제해 주시고 헤드는 몸과 좁아져도 손과 몸과의 간격 손과 명치와의 간격은 가급적 넓게 유지해 주시면서 볼을 치신다면 전보다는 훨씬 더 편하게 더 일관성 있는 컨택을 더 높은 탄도를 더 디봇이 멋있게 날아가는 아이언샷을 쉽게 만들어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더 이상 끌고 들어오지 말고 풀어서 내려와라 그 풀어서 내려오는 게 헤드를 풀어서 내려오는 게 아니라 팔을 풀어서 간격을 넓게 유지하면서 가져오라는 조금 색다른 아이언샷 그리고 드라이버샷 접근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던 범스골프 이경원 프로였습니다